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보러 가면 안 되냐? 너무 부질부질해요. 너무 더러 뭐요? 생각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하룻밤만 더 자고 가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응.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어? 아. 아! 원래,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자, 어, 이 교시에 여러,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교시는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 있었을 때 연락하기 싫, 싫을 때 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줄 거예요. 연락이 좀 많이 오는 편 아니야? 어, 쉬는 아. 시간에 핸드폰을 몰래 검사했거든? 카톡이 99개, 999개더라고. 아, 솔로 일땐 많이 오는 편이야. 야, 니폰안 냈냐? 탁, <웃음> 음.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아, 솔로 할땐 많이 온데 요즘은 없어요. 아, 남자친구가 있구나? 네. 누구야? 있어요. 간식 갖지 말아 주실래요? 어? <웃음> <한번> <웃음> 어? 유진이 한번 나가 볼래? 유진이 한번 나와봐 나가봐야겠다. 이거. 유진아, 선생님을 좀 바, 바라볼래? 손을 잡고? 어? 그 우리 둘 사이에는 비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썸민 서민 아니야? 나 이거 사실 아니. 이거 1교시사인데 아, 미안해요. 아 다른 학생들 과는또 손을 안 잡았는데 또 이게 그러니까. <웃음> 아,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있어 볼래? 어. 어때? 무튼 학생들과의 유대관 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해봤고 거절 잘하는 편이 아, 역시? 네맞아저 엄청 잘해요. 어 잘해? 어, 네 생각보다 어? 잘해요. 어? 못 해야 되는데? 아저 어, 못해요. 어. <웃음> 아 거절을 왜 못해? 왜, 못하, 왜 못할까? 맞다. 응. 상대방이 곤란할까봐요. 상대방이 어. 곤란할까봐?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관심 있었는데 응. 두 번째 데이트까지는 응. 관심 있었어. 근데 세 번째 데이트 때아 뭔가 좀 많이 같아 그러면 이제 원래 호감을 좀 표현하다가 아, 갑자기 이제 한 번의 만남으로 아이러면 연락하기 싫다라고 응. 하면은 아 근데 내가 좋다고 표현했는데 이제 와서 좀 거절하면은 나아좀개 짱년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맞아, 맞아 근데 아, 그게, 그게 맞아. 아 짱년이야? 우리가 짱년이야. <웃음> 어, 우리가 개 짱년이 어, 되게 싫어서 안 하면 안 돼. 그건 건강한 건강한 썸, <웃음> 썸 생활이 아니야. s 을을하는거 t know. I d o n 소문이 남잖아요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w I d 요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여자친구들 남아있었어요? 안 남아있어요. 왜냐면 소문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한순간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 유진이가 과연 개쌍 년의 모습만 있을까요? 아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듣고 걸러낼 사람들은 애초에 친해진 사람이 아니었다. 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아! 오늘 만나봤는데 너와 나는 연인으로 발전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어? 고 말하고 끊어요?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살만 좀더 붙이자. 두가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꼬리, 꼬리 뭐라고 하죠 그걸? 꼬리뼈 꼬리뼈가 좋을까요? 꼬리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좋았던 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점들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핵심을 얘기해요 하지만! 하지만 음. 아니다 어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눈치가 나 좋다는 건가 하면 어떡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내고 한번더 보내요 그때는 두 관식으로 두갈식이 뭐예요? 그 어, 먼저 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너가 싫어 이러고. 그죠난 너가 싫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왜, 어 어떤 이유,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싫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거절 문자를 <웃음> 보내는 것은 처음에는 꼬리뼈, 그 다음에 못알아들을 경우에는 두갈식으로 한번더 쳐라. <웃음> 그리고, 저는 음. 싫어하는 사람이 연락을 제가 끊는 것보다 제가 연락하던 사람이 저한테 먼저 끊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하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같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연락하는 방법, 처음, 첫 번째로 알아봤고, 그리고 이 거절의 내용을 받았을 때, 현실을 부인하면서, 실제로 얼굴을 보기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왜냐면, 복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야? 그 샹윤이네. 저게 쌍년이네. 저게 쌍년이네. 너, 너. 난 복수 안 해. 두 번째 방법은, 실제 면대면으로 거절하는 방법이야.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냥 마주 안전해대고 꺼져. 연전해대고 꺼져. 좋게 그냥 만나서 음. 계속 선을 긋는 거야 아, 선을 긋는 거? 진짜 좋은 친구다 우리 친구로 너무 잘 뵙는다. 저 일했던 적도 있어요. 일했던 <웃음> 적이 있어서 연전에대고 음. 울었어요 저는. 어? 어 울었어? 왜, 왜 울었어? 그냥 알겠다고 받아들인다고. 어어 시롭게안돼요아 음 혹시 x x x x x x x 말하면 어떻게요? <웃음> 아 미안해. 음. <웃음> 여기까지 나가게요. <웃음> 어그 아무튼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계속 너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서 아시죠? 손짓 가지기, 말 돌리기, 욱하기, 모두 막다 던지기, 던진다 던지, 이동이지기, 손발 버리기 이거는 이거는 정말 미안해요. 유명하게 음, 음. 쳐다보기, 아 유명하게 쳐다봤네? <웃음> 다른 사람 손잡기. 어? 거의 다왔어요 눈을 마주쳤대요. 어? 맞아요. 손을 잡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아 대화. 대화. 어, 그럼 너무 가지고 온다는 소음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거절하는데 손을 왜 잡아요. 맞아요. 손을 잡는 거는 에타에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웃음> 손을 잡지 않되 눈을 마주쳐라. 세 번째 방법도 똑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애매한 거? 건강하지 않아요. 만약에 미도와 같이 반려견, 반려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보러 가면 안 되냐. 너무 구질구질해요. 그죠 네. 근데 선생님이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생각보다, <웃음>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친구와도 정이 든게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한테도 작별을 받아야 된다. 그거 핑계를 한번더 보는 거 아니고요? 맞죠? 그죠한번 어... 새롭밤만 <웃음> 더 자고 가면 안 될까? 라는 얘기를 <웃음> 아. <웃음> 선생님 그랬다고요? 아니 끊어내는데 왜한질 다고 가요? 그러면 이제 상대잘못 끄는 예시인가요? 그건 건강하지 못해요. 맞아요. 사실 그분이 건강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사실, 진정이에요. 맞아요. 집착도 맞고 끊어내지 못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 하루 밤만 자고 가도 돼? 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다고. 가신더잘 끊어내기 <웃음> 위함이죠. 자고 헤어진다. So, <웃음> 이 o u saw what the kiss o 이 t 이 e 요 u n n y I love you. I love you. I 이 o v e you. I l o v 이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준비 과정? 연애 준비 과정이요. 에 하지만 썸을 연애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교수님이요? 그게 불 아, 건강하지 않은 썸이라 하시지 않나요? 그걸 아니, 우리는 원썬족이라고 불러요. 원썬? 원선? 네 원썬족. 원선. <웃음> 근데 교수님 아까 전에 음. 연애 후회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큰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몇 개야? <웃음> 교수님은 무서워요. 아, 뭐... 아, 이거... 교수님 이상해요. 들렸나보다. 응. 음. 교수님이 개 쌍냥 같아요. 사실 업지 하나 있어요. 진짜, <웃음> <목소리> 진짜 저기 진짜 솔직하다. 아, 솔직하다. 아, 교수님 근데 솔직하다. 진짜 솔직한 치고 멋있어, 거 치고 온거요 근데 교수님은 한 번도 이런 선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에이 제 와서 실드. 에 아, 여러분들? 이가 제일 들은 게 있는데? 에이. 나도 들었는데? 에이. 에이. 에이. <웃음> 타에 벌써 소문이 <소민> 난데. <웃음> 저에타 올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절의 방법도 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어, 여러분 그,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어.. 우리가 연락하기 싫은 상대한테 거절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거절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거절 당하는 사람의 입장 근데 건강한 저.. 목록들이 있는데 쓰리 음. 알파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거절당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도 <웃음> 약간 은 아. 궁금하네요. 거절당한 사람이 사실 쓰리 알파로도 얘기할 수 있어. 거절 당하는 사람 아 잡고 있으니까요. 음. 한 번만 더 보자 뭐 어? 이런 걸로 너무 잘하는데 미나 생 왜냐면 자기의 매력을 또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수업을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 해요. 아 아쉽다. 아 괜찮아요. 오늘 재밌었는데. 우리가 아쉽다 근데 왜 본인이 괜찮? <웃음> 아, 아 괜찮. 아 우리가 아쉽다니까. 우리가 아쉽다 는데 본인이 괜찮아라고어 괜찮아요. 아 어, 다음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원래. 아아 어. <웃음> 본인도 웃기면은 인정이다. 맞아, 응, 그래. 인정이다. 이거 좀 웃겼던 거같죠 아주 어, 웃겼고. 미안, 어, 뭐, 과제가 뭐, 있어. 뭐, 과제는 뭐냐면 <웃음> 첫 번째 과제야. 플로팅 해보기야. 플로팅이 뭐예요? 니가 하는 거 새끼야. 플로팅은. 어, 섹시하나. <웃음> 너 욕하는 거 섹시하나. 어? 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 이게 플로팅이에요? 너무 잘하네. 이런 식으로 어, 3회 한자만, 이상 한자만 더 카톡방 네. 사진을 찍어서 교수님한테 보내줍니다. 플로팅을 카톡으로만 할수 있나요? 아, 또, 야, 어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웃음> 그리고 두번째 거절해 보기야 상대가 없면 거절할 상대가 없으면 어떡해 왜 없다 생각하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니한테도 거절할 수 있지 어? 어머니가 일어나 하면 아 5분만 더자시 거절이 됐어 어 왜? 거절한 거예요 어? 와, 와 영둥이는 개말고자 기대해도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응. 세번째 마지막 과제야 또 있어요 레포트를 써오는 거야 아 진짜 싫어요 음. <웃음> 주제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한 참고서 각자의 연애 경험에 맞춰서 써오면 된다. 몇 페이지 쓰면 되나요? 분량은 자유야. 오! 와! 두 줄. 어. 나... 어, 진짜 해줬으면 좋겠고. 진이님 진짜 하나요 <웃음> 진짜요? 저한테 진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량은 진짜 상관없다 했어요? 네. 네. 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주연이가 어, 일어나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자. 왜? 왜요? 여 뭔데요? 반장이야. 그럼 전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와! 아니죠. 거절했어야지. 싫어. 늦었어. <웃음> 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건강하게 썸 생활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인사하고 마치죠. 싫어요. 미칠만 거절, 해. 거절해 절본기나 과정해야 된단 말이야. 아, 맞잖아. 이미 3회 이상 해서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그래? 어, 감정적으로 <웃음> 내가 삐지거든. 아, 네. <웃음> 자 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 싫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자.